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첫 오늘은 파워에이드와 오랑지나를 마셔볼건데요 오랑지나는 우리 나라에서 다소 낯선 음료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청량음료 브랜드라고 하네요 특히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 베르나르 빌모의 전원풍 이미지가 덧돌어진 레이블과 포스터는 유럽 그래픽 디자인 역사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베르나르 빌모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푸른색 배경에 오렌지 껍질이 휘감아 도는 파라솔 이미지는 들에게 제품의 맛과 향을 눈을 체험할 수 있게 할 정도로 그래픽 효과가 뛰어난다고 합니다 1953년에 불모가 광고 캠페인을 위해 그린 일러스트 레이션은 이후 로고에도 적용되어 오랑지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워에이드와 오랑지나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참! 정말 파워에이드와 오랑지나의 조합은 상상 이상의 조합이었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10점 만점 중에 7점이었어요! 오랑지나의 탄산과 파워에이드의 조합이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뉠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뭐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맛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맛있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 할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